자, 오늘 오랜만입니다. 자, 오랜만인가요, 진짜? 오늘이 참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이래일. 양력 6월 17일, 음력 5월 4일, 경진일. 어, 지금은 시간이 낮 에, 1시 14분, 한 15분 정도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올해 무술년 개띠의 탄원날입니다, 탄원. 5월 5일, 음료. 음. 옛날부터, 옛날에는, 그, 유교 시절, 적이죠 음. 음, 그럴 때는, 5월 5일, 에, 음료, 5월 5일 탄원날이, 한해큰 명절이었습니다. 그, 안동지, 안, 저기, 그, 강릉, 강릉지방에 레드본 막단호제 같은 것, 막 풍성하게 막 쟤를 지내고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음, 지금은 이제 먹고 살려고 해서 그런 거 어쩌면 전통에 대한 가치를 많이 훼손는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 그, 월요일 단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옛날엔 그렇습니다 저희 천일이 공부하러 나가는 대 전, 의영문화재 전수관에서도 어 어제 토요일날 토요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단오제 그그 내가 가서 봐서 보여줄게. 응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행사를 했었어요. 단오제가 동춘당 공원에서 여기 송천동 어, 동춘당 공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다, 다양하게 행사는 했는데, <웃음> 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미는 잘 모르겠죠. 어. 자, 오늘 이 천일이 잠깐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네. 아, 이 도인들, 아, 도인들에 대한, 도인들의 아, 삶, 뭐 고창한가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웃음> 2뭐이천일의 <2000일이, 웃음> 인생을 잘 산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이 도를 공부하고 아, 조금이나마 아, 근접하게 깨우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럼,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 어? 보통, 야, 그, 절에 가도 그렇고 말이야. 야, 너를 내려놓는데 뭘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거냐? 열심히 나를 어떻게 내려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추구하거나, 막, 그,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건,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 하고 보면. <웃음> 우리, 이거, 이러면, 제일, 제일 많이, 당이 느끼는 게 욕심이잖아요, 욕심. 욕심이에요, 욕심. 응? 근데 욕심을 내려놔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야, 너 욕심 내려놔. 그러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야, 내가 그거 되면은 내가 뭐 도, 도인이게? 도통이게? 이런 소리를 해요. 그죠? 그 마크는 맞아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 욕심을 못 내려놔요. 욕심을 못 내려놔. 응? 집도 장만 와야 되었고 집도 뭐 일태면은 뭐 15평에서 20평으로 가야 되었고 20평에서 25평 가야 되었고 25평에서 29평 가야 되었고 그러다가 40평으로 가야 되었고 70, 1이래이 사람의 욕심이 이래요. 차도 처음에 모닝을 타다가 아반떼 타고 싶고 쏭나타 타고 싶고 그랜저 에쿠스 어? 벤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 음? 그게 여러분들 생각이 야 그거 인지상정 아니야? 누구든지 그렇잖아 이, 이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래요. 다그 야 그런 거 없는 사람이냐?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고로 도를 공부하거나 도를 깨우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왜? 욕심이 없거든 가장 큰게그 욕심이에요 욕심 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욕심을 비워내므로 인해가지고 내 스스로는 뭐를 찾냐면 평온을 찾아요 평온 평온해요 욕심이 없으니까, 응? 이 천일이, 그, 밤에 대리운전도 하고, 아, 물론 좀만 아시겠지만, 좀만 대리운전 회사도 하고, 조금만은 회사 사장이자, 뭐, 그 사장이래야 돈도 별로 안 나와요. 아, 대전 인근, 대전 인근 분들이, 동영상 보는 분들은 꼭 대리운전, 이 회사를 시키셔야 585844개. 아셨죠? 이 천일이, 타이틀 얘기하는 게 오빠, 오빠, 싸싸싸싸 싸, 싸, 싸 해가지고, 그거 써요. 오케이, 대운전 전화하면 어떤 분들은 이 천일이 전화 받는 건 안, 천일이 안 받아요. 이쁜 아가씨들이 목소리로 얘기, 응대를 하니까. 글, 이 대전, 에, 대전 인근분들, 세종. 아셨죠? 여기 그 세종, 청주까지 아직 연계사는 모르겠는데, 여하튼지가 아니야. 뭐, 다 이게 대전권 분들은, 주변 사람에서 그긴 이천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옆으로 샜는데, 에그 회사를, 뭐 운영이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그, 하고 있고, 또, 심심하니까 저녁에 나가서 대련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 이, 이천일이 지금 나이 먹을 때뿐만이 아니고, 정말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내가 벌을, 벌으면 이게 젊을 때부터 그래서 젊을 때부터 딱그 만큼만 딱그 만큼만 벌고 그 만큼만 먹어요 그러면 이 천일이 날마다 스테이크 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돈을 열라 벌어야 되겠죠 그죠 스테이크 안 먹으면 되잖아 스테이크가 뭐라고 그죠 이 천일이 메이커 있는 옷을 막이따 만큼 잘 입고 막 이렇게 누르르 할라 뭐 이렇게 하고 으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나 뭐 하나 딱히 차이가 인간적 없어요. 내 만족이에 대한 만족. 그, 뭐, 뭐. 근데 꼭 내가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걸 먹어야 내 만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를 공부하고 깨우치는 사람들은 첫째가 욕심이 없습니다. 이천일도, 이천일은 이게 그 머리가 문제인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욕심이 없어. 2,000일이 어느 영상인가 글에는 아, 많이 썼어요. 어느 영상에 그랬는데 이게 뭐내 합리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에요. 이게 그 정해진 틀 안에서는 내가 그만큼 벌으려고 하면 다른 누군가는 돈을 못 번단 말이죠. 다른 돈못 벌어요. 2,000일이 그만큼 가져오게 되면. 100이라는 숫자의 그 합이 있을 때 거기서 2,000일이 백을다 가져와 버리면 다른 누군가는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고 만약에 10사람이 있으면 공평하게 이천일도 10개 10개 10개 나누면딱 좋은데 어느 누군가가 욕심을 내서 야 이거 다내 거야 나머지 굶어야죠 그죠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아마 이런 개념 그렇다고 공산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일을 안하는데도 아야 너도 먹고살아 이거 안해요 일은 해야지 왜 안해 일해서 뼈 빠지고 쇳 빠지게 먹고 살아라고 이 지구에 띵 하고 튕겨나온 건데 왜업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안 먹고 살수 있어요 못살잖아 그죠못살아요안 먹고는 물을 먹든 풀을 먹든 뭐를 먹든 먹어야 살아요 대신 그만큼만 먹고 살아도 죽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어 어느 분께서 이 천일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천일 너 있잖아 그렇게 돈못 벌고 욕심 욕심 뭐 했다가는 여자들 다 도망가야 이소 이런, 이런 소리를 했어요. 뭐 도망가면 도망가요 어떡 합니까 이 천일이 그런 거. 응? 그 답이 없잖아요. 뭐가 없지 뭐. 그래서 그런 이 천일 집에 다 도망가고 없어요. 다 도망간지 오래됐습니다 응? 오래. 그러면 이처이 어떠냐 그냥 기본적인 집세, 응? 공과금, 휴대폰비 또이 천일이 지불해야 될 기타 비용 그냥 이것만 있으면은 한달 살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야한 달만 살면 되냐 요즘 다 나이점 먹어가는 사람 느끼는 게 니, 네 너, 대체, 야, 늙어서 어떡할 거야? 너, 야, 백세시들는데 골골, 너, 그러다 대신, 너 숫자 할 거냐?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이 제자, 이, 음, 이 천일은 도를 공부하지만, 뭐 보통은 도법제자라고 합니다. 응? 이게 제자 중에, 뭐, 이제, 그, 철학과 하는 사람, 뭐 이게 막, 이렇게, 이게 박수나 에너지는, 이렇게 막, 그런 제자 있고 이 제자는 도법제자라고 그래요. 도, 도법 도를 공부하는 그런 제자다. 그래서 도법제자라고 하는데 이 천일에게는 절대로 그거 있어요. 안 죽여요. 안 죽인다는 건 뭐냐. 내가 이번 달에 매달 만약에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 갑자기 뭔, 뭔 일이나 사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 2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100만원 빵꾸나잖아요 그럼 100만원은 어디선가 또 채워줘요 어디선가 우연 자연으로 흘러가지고 아구가 딱 맞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매달 그렇게 딱딱딱딱 맞춰주고 아구가 착착 지는 데다가 어떤 때는 말일날 딱 계산을 하면 은딱 천원 한장 남는 때가 있어요 이 수중에 이 천일 수중에 또 어떤 때는 뭐 이게 천원도 안 넘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 이 나이까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막 조급에 미칠려고 환장하잖아요 하, 막 불안에 떨고 근데 이 천일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러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늙어가지고 너 어떻게 살 거야 당장 내 일이 없잖아 여러분들 다이 하는 그 얘기죠 야너 내일이 없잖아. 내일이 걱정 안 되냐? 근데 이 천일이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미친놈이. 아니 미치, 미친놈이죠. 그죠? 남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천일 그 관상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내가 가볼게요이 천일의 관상에서 어두운 면을 찾나요? 이천일이 이 얼굴이 막 어둡고 그늘졌나요? 아니죠. 잘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관상보시라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 대리운전을 해주다 보면 어떤 손님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얼굴에 그 주름 하나 없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또 웃기고 그렇죠 아이고 띠까띠까놀아서 그렇지 뭐. <웃음> 내 별명이 배짱이에요 배짱이 막 이러고 웃고 넘어가는데 모든, 모든 것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 대리운전 해주면서, 기타, 여러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가 화를 내서 일이 해결,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화를 내라. 응? 가 화를 내서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도 일이 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낸 나만 멍청이가 되고 내 뇌세포만 죽어요 이 뇌세포는 성년이 돼 가지고 살다 보면 하루에 나도 자세히 기억을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생성은 안 되고 생성은 이미 발육기 때 성장기 때쫙 크다가 생성은 멈추고 그 다음부터 는 어떻게 해? 뇌세포가 죽어요 이제 하루에 응? 뭐 몇십만개인지 뭐 몇백만 모르겠어요 그정도 죽어 어마어마하게 죽다보니까 우리가 나이 먹으면 침매도 걸리고 노망뭐 도망 뭐 이런거 오고 기억력 상실도 오고 깜빡깜빡 이런 이유가 뇌세포의 노화, 노화도 노화 노화지만 그만큼 세포 수가 감소를 하는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봐요 화를 내막 이씨 시팔적팔하면서 그러면 뇌세포가 감소되거나 열받아서, 스팀, 스팀 올라온다고 하죠? 스팀. 빠글빠글. 더 심한 거예요. 응? 저희 천일을 봐요. 이 천일 여쭤고 젊어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요, 요, 요 얼굴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천일의 관상 얼굴을 딱 쳐다봤을 때, 화나고, 분노하고, 욕, 이런 것이 얼굴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리고 이 천일 나이 몇 살이냐고, 내 머리면 60이 에요 이 천일 가끔은 옛날에 그 머리 안 길려고 수영 없을 때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 요요요 요, 요 스타일에 딱 걷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나이안 봐요. 물론 지금도 안 보는 분들 많아요. 수영 길려고 머리 길려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응? 대충 나이 보는데 그런 게있거든 그래서 도인, 도인들 내지는 도를 공부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걸 내려놔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 모르는 사람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나이 먹어 늙어갈 때. 늙으면 이제 무상한 걸 알아, 이제. 아씨, 내가 뭐 했다고 니 이미 이질하다고 살았을까. 허망하잖아, 이제. 그거는 너무 늦은 거야. 자기 인생이, 크이지 욕심껏 뭘 해보겠다고 못 빠지게 그냥 막 살아왔는데, 나이 50, 60이라 되다 보니까, 허 험한 거한 것도 없어, 이제. 남은 건 뭐야? 쭈글쭈글한 데 응? 어? 내 얼굴, 망가진 내 몸뚱아리, 응? 어? 이럴 것 뿐이 없어요. 어? 그 가족 간의 그어려움 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뭔가 해보겠다고 뛰어댕고 지랄 옌병 떨다 보니 당연히 가정이 소홀해지고, 가중에서는 여자는 여자들은 불만, 애들은 애들은 불만, 이런 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 이루는 게 없어요. 응? 내가 집을 하나 예를 들어 줄까요? 옛날에 천이 언니 그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승에다 집을 질려고 하지 말고, 이승에다가 큰 집을 질려고 하지 말고, 저승에다가 저승에다가 집을 지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승에다 그 얘기 이해되시 이승에다 집을 질라니까 내가 평소 늘려가는 거예요 저, 못 빠지게 그죠? 흐, 개고생하면서 그러면 저승에다가 집을 짓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늘 얘기지만 이거, 이거 이승에 번듯하게 몇십억, 몇백억짜리 집 있는 거, 이거, 이거 뚫러 메고 사는 저선 가요? 못 가잖아. 여러분, 제주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카페에 그, 진성이라는 회원이 그 얘기했더구만. 죽어갈 땐, 딱, 동전세님. 그 여러분들, 이게, 이게 그, 그, 삼배원그 망자들이 그, 이거, 영, 거기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 진성이란 회원이 그걸 그 얘기로서 봐가지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없어요. 주머니가 아예 없다니까? 수위라고 해, 수위. 수위에 주머니가 아예 없어. 못 가져가. 응? 뭐, 집 부셔가지고, 아유, 기는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승에다는 어떻게 집을 지느냐. 방법이 있지. 응? 아, 저승에다 어떻게 집을 줘요? 여러분들이 덕을 베풀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 베풀고 살고 그게 어떻게 돼? 누적돼 쌓이는 거야 이게 뭘로 쌓여? 마일리지로 어디에? 저 극락 하늘에 저승세계에 그게 마일리지로 쌓여 쌓여 그럼 나쁜 일 하면 안써 그것도 쌓여 어. 악업부로 나쁜 짓으로 쌓여 아시죠?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베풀고 이러고 살다보면 그것이 마일리지로 쌓여가지고 저승에다가 나중에 딱 여러분들이 죽어가지고 저기가 만족을 수 없잖아 죽어야지 이때 되면 가봐요 가면 버듯한 그냥껀 하나 줘요 응야 개똥아 너는 어떻게 살아 있을 때 내가 그랬잖아 야넌 너답지 않게 매 이렇게 못된 새끼가 너 어떻게 이렇게 저축을 많이 했냐 하면서 그 주공 아파트가 아닌 민간 분양권 그거딱 하나 줘요. 그것도 무료 입주권. 응? 일로 할라 할라 라너 기특해네. 오고 우쭈쭈쭈. 해서 팅 하나 줘요. 쿠폰 준다고. 그거 아니면 안 줘. 아, 나 주는 건딱 하나 있어. 어디? 지옥 입실권. 응? 그거 당일치기도 아니고. 뭐, 몇십, 몇십 년권, 뭐, 이런 거 준다고, 이제. 못되게 살면. 아셨죠? 그거에요. 불가에서, 불교. 불교에서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탐진치, 들어봤죠? 응? 똑같아. 불교나, 그, 기독교나, 유교나, 도교나, 응? 이, 이 천일이 굳이 믿는 쪽을 불교한다 하면 뭐 도교방향이에 도교방향. 근데, <웃음> 우리나라는 도교, 유교, 불교, 그, 우리 무교. 다 짬뽕이야, 이게. 다 믹서야. 다 좋은 건다 가져와. 뭐, 저, 뭐지? 대순진리인가, 증산은 어디 보니까 다, 뭐, 세, 몇 가지 좋은 걸다 짬뽕에서 만들었다가 이게 그런 식인 거야, 이게. 응? 나 여기 그 사람들이 진짜 그 교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교의 인형은 다 똑같아. 권선징아. 응? 권선징아. 선을 권하고 착함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탐진치, 불교에서 그것만 얘기해줄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탐진치란 말이에요 탐,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탐진치 진, 탐진치지 진 응? 분노 아야뭐 헐크있죠 헐크 아뭐 이러고 막 화를 못 참아 치, 어리석을 치자, 어리석단 말이야 왜 어리석어? 머리가 벼으니까 어리석지 응? 어리석으면서 욕심만 조, 졸라... 아니야, 졸라 낸 거야 이제 그 3진치 다시 뭐세가지 독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중생들이 일반 중생들이 경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그러한 것으로 탐진치를 꼽았어요 응? 그렇게 하지 마야너 이거 쉽지? 세 가지 뿐이 안 돼. 이렇게 세 가지. 어? 세 가지. 이것만 해. 그게 뭐야? 응 욕심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어리석지 마라. 응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거 그게 탐진치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반해싱기에 뭐가 나와? 오, 오, 다섯 가지. 오, 온이라는 게 나와요. 오, 온. 응 오, 온. 오온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온개공도 이렇게 나 얘기를 해요 그저 반야신경에서 그 개공도를 다 빼고 오온이 뭐냐 이거예요 오온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여기에 이제 큰 이제 우주의 진리가 담겼는데 자 봐요 그 색수상행식 나 이게 너무 길으면 얘기를 못해 색수상행식은 여러분들이 찾아봐 아니 우리 카페 들어와 찾아봐 야, 인터넷 검색하면 쭉 나와, 이제. 그래, 안 가도, 돼. 오, 오온 하면 뭐이러나서핵수사행지 하면. 그 또한 마찬가지. 그 또한. 나를 다스리는 하나의, 그, 계율이라고 할까? 그거에. 근데, 아니, 뭐, 아니, 계율이라기보다, 개공, 오온. 계공, 오온 계공도. 응? 도예를 공하다. 그 자체에. 니가 백날 욕심내고 개수질할 니병 떨어도, 그 자체가 공함에 이른다 하는 그, 그, 그 얘기가 오온, 오온이 공하한다는 뜻이에요. 개공도. 응? 그 얘기에요. 너 맨날 응? 뭐잘 먹고 잘 살겠다 지랄 예명 떨어야 니가 돌아오는 거는 몸뚱아리만 가져 병들어 우리 생물 병사 중에 니가 이런 게 뭐가 있냐 그렇다고 지금 하늘에 집을 줬어? 아니잖아 이거 왜? 지가 욕심을 내고 살려니까 하늘에 집질이 없는 거야 이게 하늘에 집을 어떻게 해 지가? 하늘의 집못 줘요. 어? 지가 욕심 빡빡 내고, 악착같이 살고, 남이랑 막 치고 박 싸움들하고 사기 쳐먹고, 거짓말을 했어 하고 살았는데, 하늘의 집을 어떻게 줘? 지옥행 티켓이나 받지 그래서, <웃음> 다시, 정말 도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 목사, 승녀, 저희 같은 제자, 뭐 부당, 할 그러니까 거, 전부 다 이런 과에 분류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돈 벌고 허리하게 치장하고 살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승들 중에 정말 뭐하신 분들은 이게 막 삐까번쩍한, 이게, 이게 가사장삼 안 걸쳤어요. 어떻게? 늘 누더기 같은 거 그냥 허름하니 돌아다니시고 이랬대니까그 또한 업이거든. 응? 업이에요. 삐까번쩍하게 반듯 아니거든. 부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그리고 음식도 어떻게 했어요? 나가 탁발해가지고 탁발해서 주는 만큼만 먹고 살아라겠어요. 주는 만큼만. 근데 새때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안 그러잖아. 그러면 뭐 저기 그, 뭐야, 예수님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요즘 그 나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뭐그 유사한 프로그램도 많아요 아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냐면 물론 얘기하는 것도 아파서 산에 겨드려가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세상에서 못 빠지게 해 봐야 얻은 것은 그런거 결국은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다 보니까 그게 무의자인이에요 무의자인 그게 도가에서 얘기하는 우리 노자 할아버지가 얘기하셔 얘기하셨던 무의 자연 그것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찾아요. 그거 무의 자연 설명하려면은 이 머리치나 알았죠 검색 공부해봐요. 응? 어? 그게 자연에 들어간 내가 살다 보니 자연적으로 욕심그 어디 그 나는 자연이다. 풀어 어쩌다 보시면 봤어요. 그분들 욕심 있어 없잖아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자연 속에 나를 맡기고, 자연과 동화돼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기본적인, 기초적인 도인들의 삶이에요. 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불교생과 탐진치. 그냥 욕심만 내려놔. 탐진치 세 가지. 응? 분노, 응? 막 탐욕, 어리석음, 이거, 이거 빼고 그냥 다 집어치고, 하나. 그냥 내 욕심만 내렸나봐요. 응? 그러면 너도 나 모두가 편한 세상에 와요. 내가 욕심내니까 그런거야. 이천일? 아까 얘기했잖아. 돈못 본다고 징징 안 짜요. 왜 짜? 그냥 나 내가 늘얘기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잠자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모장하는 사람 흔들어봐요. 흔들어. 없죠? 없어요. 여러분, 자고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 누가 하냐고. 그런데도 오늘 막좁빠 아이씨, 막, X빠... 아이 C빠, 이게, 이게 버릇이 돼서 그래. 좁빠지게 막, 그, 한다고, 막, 악착같이. 응? 그게, 당장 내일 되질지도 모르면서. 그게 참 무식한 인간이라니까. 응? 무식한 인간. 그렇게 살아도 남는 게뭐 있냐고. 딱 하나 있지. 한줌 채. 한줌쟤 남는 거야, 고 뭐. 응? 어, 그저께 그, 누구야, 그, 그 양반. 그 저기, 과학자. 그그 그, 저기, 아이시탄이 나올 유명해서 그 양반, 그 박사 있죠. 장애를 가지고, 돌아, 이, 살다가 큰막 그, 블랙홀 이론을 갖다 발표하고 돌아가신 분. 아, 갑자기, 갑자기 생겨안나 그러니까 그 분. 그분도 한줌 재로 돌아갔어요. 그 유명한 사람도 아 스티븐 스티브 호킹 아 이제 생각하네 스티븐 호킹 박사 그 양반도 그 진짜 전 인류의 방대한 업적을 남기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우리나라 적이지만 인류의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남기신 그 유명한 박사인 스티븐 호킹도 한줌 재로 갔어요. 그분 뭐싸들고 없어요 없어. 요만 보니까 나그 장을 보니까 한줌 덩어리 이게 빨 상자에 가지고 퐁 붙이더구만.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일을 만약에 야, 야 천일이 천일법사 있잖아.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면 오 천일법사님 그렇게 사는 거저 좋아요. 나 그런 여자 있으면 언제나 콜이에요. 콜. 어? 그래, 그럼 까질 거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자. 뭐, 이거 뭐 있냐? 그죠. 근데, 대신, 말 잘해야 되는데, 못생긴 건 상관없는데, 머리는 차있어야 돼요. 머리가 비면 안 돼. 못생긴 건 상관없어. 뚱뚱해도 상관없어. 근데, 머리는 차야 돼. 머리. 머리, 머리가 비면 안 돼요. 머리가. 옛날부터 늘 이천이 얘기했단 거. 못생긴 건 용서해도, 무식한 건, 아, 무식한 건 용서 못해요. 무식하다는 것은 글줄, 가방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인생을 관통하는, 인생을 관찰하는 철학적인 이런 유식함.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자고로 늙어가지고 나이 50이면 7천명이라고 했는데 늙어가지고 허망하게 내 인생 논리도 이런다고돌려주는 것도 고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야 내가 정상 정상 참작해 줄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자기 몫인 거야. 응? 자기 뭐 허망한 삶을 사는 것도 자기 몫. 뭐. 응?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열심히 살아야 돼. 살아서 내 입만 즐겁고 막이런거 응? 먹을 거 이러 이 요것만 자꾸 이러지 말라는 거야. 욕심 욕이 봤잖아 이제 입을 것 거, 먹을 것 거, 뭐 별거 응? 우리 그 삼두욕구라는 거 있죠. 식욕 성욕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이거 수면욕 이거 삼두욕구라 그래 이거 다 버리라고 이거 어 맞아 참이 이 천일은 이게 다, 다 없어 진짜 없어 이거 남들은 막 이쁜 어, 여자 한 번만 침질질흘리면서이 하더구만 이 천일은 여자가 옆에 있어도 이게 여자인지 뭐 지랄인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게 언제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오래 야너 남자냐? 남자 맞아요 그런데도 그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너 세상 무슨 낙으로 사냐? 무슨 낙? 공부하고 도를 깨우시는 이 즐거움으로 다고요너 어, 미친놈이네 맞아 미친놈 맞아요 맞아 대신 이 천일은 하늘의 집을 짓고 이 천일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놓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수 그거를 치는 거예요 얼추 떠든 시간이 있다 아유 끝나가는데 끝나서 모르겠네 명심하세요 응? 그러만 내려놓으면 돼 나를 알았죠? 그러면 천일같이 돼 천일이 잘 사는 건 아닌데 <웃음> 그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고 늘 좋은 날 되시고 그 탐지치 그만 버리고 욕심만 버려 욕심 아셨죠? 그럼 산에 안 가도 돼꼭 산에 가야 그걸 깨우치지 말고 요즘 산에 돈 없으면 못가 이거 산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워낙 저기 많이 그 편해가지고 안돼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